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쭉 모니터링 해보셨겠지만 확실히 지난 12월 1월과는 다른 움직임이에요. 거의 뭐 반전 수준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난 22년 하반기에 10월 11월 급락이 나오고 12월 1월 최저점이 나온 이후에 금융 완화책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금락지를 중심으로 또 입주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에 힘입어서 특히 상급지면 상급지일수록 이 반전되는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빨리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수도권은 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하지만 호가가 빨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후 시점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3월과 4월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를 지켜봐야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3월부터 추가적인 완화책 특히 이번 12월, 1월과 2월, 3월을 대조적으로 만들었던 반전 수준으로 만들었던 이 요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금융 완화책이거든요. 12월에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그리고 이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40%가 아닌 50%의 LTV 그리고 규제지역이 대폭 감소했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고 비규제지역은 70% 또 일부 이 서민 실수요자는 80%까지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증가하고 물론 DSR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거래량 증가에 큰 도움을 줬던 것이 금융 완화책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하면서 예, 10조가 넘는 금액이 이 시중에 들어왔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신규주택 매수에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급락지 많이 떨어진 저점 위주의 거래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의 입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특히 인천의 거래량 증가가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들고 호가가 올라간 단지도 눈에 띄지만 현 시점에서 정확히 반등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이릅니다. 국지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대다수의 그 단지들이 변화했다고 라 보긴 아직 이른 시점이거든요. 이게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는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넘쳐나는 여러 영상들과 기사들만 확인하시고 시장을 모니터링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긴 뭐가 오르느냐 반등이 왜 일어나느냐 집값은 더 빠지고 있고 우리 동네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낌새가 있다 올라가긴 개뿔 거래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동네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시장은 변화했거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3월부터 또 다른 금융 완화책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앞으로 시장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 지난 1월 2월 거래가 압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낙지 중심 수도권 입주장 중심으로 저가 매물 소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앞으로 이 3월이 되게 되면 이미 1, 2월에 금융완화책을 써서 금매가 소진되었고 지금 금매물들이 추가로 계속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저가 매물들은 이전에 1월, 2월 가격대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지금 조금 올라온 호가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이게 이제 반등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3월에 금융완화책 추가로 지원되는 이 금융완화책 덕분에 이 호가가 거래될 수 있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라 거고 추가로 금매물이 나와야지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떨어지거나 할 텐데 이 금융완화책 중심에는 다주택자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역전세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돼서 금매로 처분하시려고 내놨던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제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매물 수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금융 완화책 덕분에 다주택자들이 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굉장히 급했고 빨리 처분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기는 시간적인 여유 자본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급해지는 건 누구다 지금 상황 아직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어요 애매한 시점입니다 아직 저가 매물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급할까요 실제로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자본이 충분히 있고 갈아타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의 시계가 똑딱똑딱 빨리 흐르고 있다는 라 거예요 특히 이제 3월, 4월까지 다 보시면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수요자는 둘중 하나잖아요. 지금보다 싸게 살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비싸게 사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3월의 금융 완화책만 딱 보자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호가가 더 올라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에 이르기까지 30% 하락한 가격에 살수 있었던 이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3월의 완화책 중에 특히 실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네, 그 완화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3월부터 시장 상황이 좀 바뀔 거다. 지난 1, 2월도 작년에 비해서 금융 완화책을 중심으로 바뀌었듯이 또 1, 2월과 다르게 3, 4월이 다르게 갈수 있는 이 완화책. 뭐냐?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30%까지. 예 그리고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까지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이것도 원래 안 됐었던 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역전세가 나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못 주다 보니까 돈을 어서 갖고 와요 이 물건 팔아야지 예 이래서 낮게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데 어, 대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경쟁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도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금융완화책 뭐가 있을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투자자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실제 수요자 내 집에 관련돼서 거주하실 분 예, 상급지로 좀 갈아타실 분들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하실 분들 조금 더 상급지에 마련하시라고 지금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지출이 부담되니까 그냥 내가 가진 돈에 맞게 살아야지 하고 급지를 상당히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많고 또 주변에서 말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십니다 인생 자체를 돌아가요 시간이 엄청 소요야 돼요 급지를 높이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든다고요 처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내집 마련할 때 최대한 내가 가능한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 주택 살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갈아타기 급지 올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이겨줘도 이걸 모르는데 처음부터 급지를 너무 주관적으로 낮게 맞추셔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이 상급지로 갈아탈 때 여러가지 이유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급지로 갈때 쓰일 돈 자체가 증가합니다 커져요 그리고 애들은 크잖아요 그럼 더못 가요 애들 때문에 못 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할 때잘 매수해야 추후에 고생하지 않는다 막상 내가 살 때는 고생하겠지만 추후에는 웃게 된다 특히 2020년 7.10 이후부터 안 되던 게 23년 3월부터는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요. 이전에는 많이 썼던 방식인데 문재인 정권 때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1주택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좋은 전략 먼저 실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자고요. 지금 금리가 폭등하다 보니까 예, 전세가가 급락했죠. 반대로 월세는 수요가 몰리면서 폭등했습니다. 자, 결국에 전세만 놓고 보지 말자고요. 전월세 다 봐야지. 임차. 자,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 어떤 주거 형태든 지금 지출이 증가했어요. 매매로 사던 전세로 살던 월세로 살던 다 올랐다니까요. 네. 근데 기존에 작년 8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가 더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은 전세가 제일 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중이 어떻게 돼? 전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돈이 더 생긴 거예요. 3억 5억 빠진 지역은 3억 5억이 임차인이 생긴 거고 7억 8억 이상 빠진 강남에서는 7억 8억 이상 세입자가 생긴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데 쓰느냐.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없이 그냥 통으로 전세로 거주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금리가 미친듯이 폭등했으니까. 아침 전세가도 급락했겠다. 역전세 나서 3억, 5억, 7억, 8억 이상 생겼겠다.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지 않고 메꿔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최선으로 보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이건 수치로도 다 나오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3조 이상 줄었다라는 기사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보다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세자금대출 줄어든 게 2조가량 줄어들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한 5천억 정도 줄어든 게 다입니다. 이거는 이 기존에 전세 살다가 역전세 후에 돈이 생기는 수요뿐만 아니라 신규로 전세시장에 들어가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거의 안 쓰고 내 돈으로 갈수 있는데 온전히 대출 비중 줄여가지고 최소화해서 갈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세가 급락이 있었고 만족스러운 임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으니까. 근데 계속 만족스러운 임대가가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매력적인 임대가를 만든 전세가 급락이 왜 나왔을까요? 미친듯이 폭등한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이렇게 폭등한 것은 역사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드문 케이스에 만들어진 전세가 급락이 과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을 좀 돌리면 전세가 급락으로 만족스러운 임대가도 있듯이 매매가의 급락으로 만족스러운 매매가도 있어요. 근데 온전히 지금 당장의 상황만 고려해서 이자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싶다라는 그 심리로 인해서 자산 성장이 아닌 임대의 포지션을 둔다면 그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자이 고금리는 절대로 장기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만들어낸 이 30% 40% 이 급락을 오로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만족스러운 임대가만 보지 마시고 이 매매가 급락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매매가가 만들어진 자리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자는 겁니다. 지금 규제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만약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30%, 40%의 급락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30%, 40% 급락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다주택자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취득세부터 아직 중과니까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금리 안정화 전인 지금 상황 다주택자가 들어오기 전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최상의 급락지 매력적인 금액대의 매매가를 지닌 입지 진입할 수도 있는 갈아탈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일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 답답한 분들이 현재 전세로 거주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자본 나의 자본 범주 내에 충분히 떨어져서 들어온 단지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들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고는 싶은데 사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회수당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최대 3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고요 주택금융공사는 2억까지 네,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케이스 중에 신규로 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3억 초과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회수거든요. 그러면 은뭐 기존에는 5억까지 빌릴 수 있었고 추가로 친일공 이후에는 2억 3억 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추가로 사는 경우에 2억 3억 내지 5억을 회수당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 신규로 주택을 사면 주택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회수당하는 자금까지 필요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폭 완화가 되니까 현재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 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자본 내 허락하는 단지를 골라서 사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이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가 되는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안 해줬어요. 주택금융공사는. SGI, 서울보증은 해줬고. 근데 서울보증도 시가 9억이 안 넘는 주택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줬어요. 최대 3억까지. 근데 이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가 사라졌고, 또 시가 9억 초가 주택 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득이 얼마건 간의 1주택자는 시가가 얼마든 간에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에서 3억이 가능한 거고 없는 사람은 최대 5억까지 되고 추가로 시가가 얼마가 됐던 주택을 샀을 때 전세자금 대출 최초의 5억은 회수되지 않는다. 그 다음 차이는 줄어들겠죠. 2억이든 3억으로. 이게 풀리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될까 봐 주택을 못 사시던 분들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요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완화책이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진입할 때 가장 내 돈을 적게 드리는 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내가 거주하면 LTV 50, 70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매매가보다 더 떨어진 전세로 인해서 전세가를 50% 붕괴 직전 그리고 일부 단지는 40% 이내죠 내려다 보니까 내돈 적게 드리는 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방법이 최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세로 있다면 어떨까요? 전세 계약 기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매력적인 가격이 끝까지 갈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두고 싶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완화책 때문에 원래는 2억, 3억, 5억을 회수 당해야 되는데 내가 쓸수 있다는 라 거죠 그 자금을 주의할 것도 있어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전세자금대출 못 받으시고요. 또 9억 초과의 아파트든 상관없이 이제는 전세자금대출 나오고 회수도 안 당하는데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3억 초과의 아파트 매수할 경우 강남 3구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돼야 그 이후에나 이 전세자금대출 활용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을 쓸수 있다. 사실 이 전세가율이 높을 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내가 최저 자본으로 전세 거주하면서 그 모든 자본을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최고의 상급지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인데 지금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못합니다. 왜?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자, 지금 용산하고 강남 3구 상급지다 보니까 사놓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회수 혹은 대출 불가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도 나는 용산과 강남 3구 쪽에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재개발 물건 빌라인 케이스나 그리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경우에는 9억이 초과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완화를 가장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기존의 아파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뒤 시세를 주도할 신축이 될수 있는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특히 최근에 상급지를 중심으로 보면 은 기존의 아파트보다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본인이 입주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싸진 전세가와 완화된 전세 대출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가의 분양권과 입주권 진입이 가능하고 빌라도 살수 있고요 재개발의 전신이 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마지 빠진 이 재개발 입주권 빌라 그리고 재건축 상급지를 내 모든 자본을 활용해서 보유하고 따진 전세에 거주하는 전세대금 대출까지 활용하는 이 전략이 최상의 전략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좀 되시는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실입주할 아파트 단지를 고르는 것보다 한테포 뒤에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세나 월세 월세 너무 비싸니까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이 급락한 낮은 전세가를 활용해서 싸진 전세를 활용하시면서 좀 5년 10년 뒤 시세를 리딩할 수 있는 최상의 단지 내 자본 허락하에 소득도 되실테니까. 그런 단지를 고르는 게 실제 수요자분들도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더 그래요. 기존 아파트 시장이 전세가 급락에 비해서 매매가가 덜 빠졌거든요. 많은 단지가. 그 말은 투자금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수익률을 만들어낼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죠. 금리가 다시 안정화된다. 전세가 회복된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자, 오히려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소득이 예, 전반적으로 좀 GDP나 이런 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매매가도 예, 수익률이 만들어진다 예, 급등한다 이런 모멘텀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투자자가 봐야 되는 데는 이 5년이나 10년 뒤에 시세를 리딩할 수 있는 단지 좀더 저평가된 단지죠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예, 미래 가치만 높은 하락기에는 미래 가치가 빠지니까 현재 가치 수렴하니까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전세가이 높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투자처가 훨씬 더 투자자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3월에 추가적인 금융 완화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완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완화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 완화도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에서는 다주택자 역할이거든요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3월 4월 시장 방향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수요자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 1월 2월 이후에 높아진 효과를 과연 잡고 위로 솟구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작은 자본으로 최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자리는 어딘지 계속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형주의 돈 넣어놓고 기다리신다고 이게 오르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성장할 수 있고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억으로 끝내는 소액, 경비서업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어떤 입지가 좋을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실 분은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긴 댓글에 이 파란색 부분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월 완화, 금융 완화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람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